또 이들의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않은 모든,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말에 대하여 정제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여 불평하는 자들이여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여 이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다, 주들을 우리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는 저희가 국제화된 시대고 누구든 원하면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저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마주하셔서 참 이제 원어를 가지고 우리 성경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어 잠시 어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저랑 한번 읽어 볼까요? 저를 따라 읽어 보실래요? 형제는 뭐죠? 아델포스 큰소리로 아델포스 사람은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종은 둘로스 죽음은 사나토스 사나토스 말씀은 로고스 로고스. 큰 소,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율법은, 노모스. 노모스. 집은, 오이코스. 오이코스. 아들은, 휘오스. 휘오스. 성전은, 히에론. 예, 강한 숨소리가 와있죠. 히에론. 자, 선물은, 도론. 도론 큰 소리로 하세요. 진리는 알레페이아, 알레페이아, 알레페이아. 자 왕국은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날은 헤메라, 헤메라. 자 마음은 카르디아죠, 카르디아, 카르디아. 시간은 호라. 호라. 예, 강한 순표가 있고, 액센트까지 있죠.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자, 영광은? 크시가 중간에 있죠. 독사. 독사. 다 생명은? 조에. 조에. 자, 다음에 책은? 그라페. 그라페. 평강은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 좋습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자, 혼 목숨은 푸, 푸시가 있죠. 푸시케, 푸시케, 푸시케 예. 다음에 계명은 엔톨레. 엔톨레. 엔톨레, 엔톨레 자 비유는 자, 요즘에 엘리사 목사님이 예수님의 비유를 좀 풀어주고 계시죠. 파라볼레. 파라볼레. 파라볼레. 파라볼레. 파라볼레. 파라볼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비유가 파라볼레입니다. 자, 소리는 전번 수요일 날 전번 수요일에 우리 갈림 목사님께서 주의 음성, 주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죠. 자매. 그럼 소리는 포네. 포네. 예, 좋습니다. 요즘 우리 두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파라볼레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주님께서 포네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 소리를 들어라 주의 둘로스들에게 로고스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웃음> 하나님께 독사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가 보면 자, 유다는 그대로 읽어. 헬라어는 쉬워요. 발음이 쉬워요. 자, 오미크론하고 입실론이 같이 오면 우버 우발음이 되죠. 이우다죠. 이우다. 시작, 이우다. 유다. 이우다를 빨리 해보세요. 이우를 빨리 해보세요. 이우다. 이우다. 유다 같이 되죠. 영어로는 주드고, 아마 좀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아마 쓴 글로 보입니다. 수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 로마의 행정구역이죠. 자, 여러분, 이 유다서는 아마, 아마 지금 AD 70년경 이후에 아마 쓰인 걸로 보이고요. 주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걸로 보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그 박해가 있었던 시기죠. 예. 그니까 지금 유다서는 아마 에이드 70년 내지 80년경에 쓰였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년 전쟁 이후 로마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고난은 멈추지 않았다 교회 내의 거짓 교사와 이단상으로 인해 신앙의 위협이 커졌다 영지자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윤리적으로 극단적 금요주의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장하였다 네. 자 기록 목적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강한 경고와 그들이 받을 심판을 선고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물리치도록 돕고자 기록. 네. 자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절수는 25절이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제가 놀란 게이한장 안에 3위 일체가 다 나타나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확실성과 천사들의 존재, 다음에 사탄의 존재와 그의 권능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장을 본데 아주 놀라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다서를 보시면 굉장히 이것을 보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한장 안에서 다 하고 싶다는 것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볼 텐데 자, 유다서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제가 여러분 유다서 20절로부터 23절까지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세, 자신을 세우며 줄을 좀 쳐놓으세요 첫 번째,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세우라고 하셨죠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영이 열리, 열리시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자,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을 지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유를 기다리라.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유를 기다리라는 거죠. 자,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합시다. 저는 원래 결론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요 자, 거룩한 믿음의에 자신을 세우라 적으세요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네 번째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를 기다리라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보혜의 피로 정말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를 하고 성령의 인치심 따라 우리가 거듭난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너희 자신을 세우라. 자 큰소리로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를 기다리라.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를 기다리라.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를 기다리라.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정말 기본이고요. 22절을 보면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 미워하라.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거듭난 우리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누가 예정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 지옥의 유황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불에서 끄집어 내야죠. 그리고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라. 우리 죄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어, 정말로 죄짓기 쉬워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 말입니다.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정말 죄짓기가 쉬운데 특별히 우리 육체의 정욕을 여, 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그래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혹시 우리 형제들 중에 길 가다가 그 정말 음란한 포스터에 우리가 눈이 끌리거나 다른 데 눈이 끌리면 우리가 슬퍼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24절, 25절을 보면 이제의 능이 너희를 보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에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의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느라 아멘 이렇게 맺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다 잊어도 이걸 좀 기억하세요 첫 번째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영원한 생명이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위를 기다리라 자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게 하고 여섯 번째 육체어, 육체로 더어진어조차도 미워하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슬퍼하고 미워해야 돼요 자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거룩한 삶 죄는 그 모양에도 버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기, 여기 보면, 여러분, 자, 유다서 1절로 우리 4절을 다 함께 큰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구부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 큰소리를 읽으세요. 버전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긍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를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한번 절단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고면을 피로를 느꼈노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끼어들어온 어, 너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예측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싸우라고 했죠 자, 믿음을 위해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무엇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자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죄악을 우리 자신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우리 죄악 우리 자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오셔야 됐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됐죠. 저 오셔야 됐어요. 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을 하셨죠. 그죠? 그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분이죠 그분이죠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그분의 피가 피 흘림이 아니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요즘에 교회에 많은 불순한 사상들이 들어왔어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 뭐죠 황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모두 뭐예요? 불교 자 많은 사상들이 뭐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유물론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이것과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 받은 자가 같이 할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자 여러 가지 자 사실은 우리가 신그 복음주의라고 지금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죠. 신 복음주의가 여러 가지 굉장히 종교 통합주의나 여기에 그냥 관용적이에요. 한번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것은 결국은 본인들이 그것을 그 사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결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그 그 유일성과 재림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격, 성경을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유다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 아멘. 자,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1장 5절로부터 7절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건데, 자, 자, 5절로 7절을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저는 그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댕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빛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것 같으니라 뭐죠 이게?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몇십만명 60만 명이 건넜어요. 그러면 1인당 가족이 4명 잡으면 적어도 250만이 건넌 거죠. 자, 남자만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 건넜어요. 이건 마치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게돼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자, 다 죽고, 다 죽고, 60만 중에, 장정 60만 중에 몇 명만 구원받아 요단을 건넜어요? 두 명. <웃음> 이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자, 퍼센티지로 몇, 포, 몇, 포, 몇 프로죠? 여러분, 0.00 뭐, 그렇게 나가죠? 1%도 아니고 0.0001%. 그러니까 이제, 자, 보면 60만 중에 2명이니까 30만에 1명이죠. 자, 그러면 이거 확대해 봅시다. 우리 한국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가 자 30만 중에 한 명이면 자, 300만이면 몇 명이죠? 300만이면 10명이죠 자 비율로 3천만이면 100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죄짓기가 더 쉬운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천만이면 과연 비율적으로 알아서 몇 명이나 구원 받을까 이건 참으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루토와 켈빈, 우리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도,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이게 부작용이 생겨버렸죠. 너무나 배도하기가 쉬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자,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서가 짧지만 할 말은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짧은 유다서를 통해서. 자, 이것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해는 걷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수다.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물론 힐링 어떤 여러가지 치료받고 위안받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들을 깨우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도와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죠? 사단에 그 괴계를 파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 싸우라고 하죠. 교회는 싸워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을 쳐버리신 거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그들의 흉악한 괴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은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죄악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정말 음란의 죄들, 이 정욕의 죄들 정말 죄짓기 너무 쉬운 시대예요 우리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모든 교인들 우리 목사님들 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죄악에서 나오도록 합시다 회개하시고 자 그리고 6절이 재밌네요 6절이 재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로 7절을 여러분들이 큰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도 를지키지고 자기 소 떠난 천사들날지영원과공이들이으로하여따라가이 여러분, 이들이 누구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렇죠 이들의 정체가 성경에 의하면 희미하게 우리가 아볼로온 일당, 아폴로. 아폴로 일당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이들이, 자, 누구의 아버지죠? 성경에 의하면? 내피림의 아버지는 내피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히브리어로 제가 써놨죠. 자, 뭐죠? 하 네피림 뭐냐면 하는 정관사예요. 앞에 하는 그 네피림들 그 네피림 자 이들이 있고 이들은 창세기 6장4절에 의하면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사실상 세세 후회라기 보다는 천사들로 보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성경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고, 성경이 여기, 이 유사한 부분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해서 이제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아는, 아마도 그, 이 내필임이 있었고, 자, 내 피림이 있었고, 이들이 굉장히, 이들의 아버지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자, 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범죄한 천사들이 어디에 있나요? 예, 지옥에 있죠. 지옥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는 수월. 하데스, 자, 하데스나 이제 구약에선 수월이라고 하죠. 자, 근데, 또이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데가 어디죠? 자 헬라어 읽어보세요. 타르타로사스 자 타타로스 타타로스라고 하죠. 이, 이 정말 무적인 같은 이그 지옥에 이것도 지옥입니다. 지옥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범죄한 천사는 타타로스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죠. 자, 그들은 이 놈들은 마지막 때 이제 영원한 그또 뭐죠? Lake of Fire, 유황 불에서 이제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네피림의 그 유골들이 발견이 되고 있죠. 이건 뭐죠? 아니, 그, 우리가, 몽키에서, 뭐, 진화론에 의하면, 저희가 어디에서 나왔죠? 우리의 조상은? 미세먼, 미세, 아메바. 아메바죠? 뭐, 뭐죠? 그, 암모니아 성분에 번개가 때려가지고, 거기에서, <웃음> 이상한, 미생물이 나오고 그걸, 그것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죠? 근데, 오, 이 중간에 네피림이 있어. 뭐죠? 진화론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사실 왜 이런 이런 천사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이 이런 짓을 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막으려고 유전적으로 막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거죠. 자, 이 네피림은 여러분 보세요. 어디 사람들. 사람들이 개미 같죠? 자, 네피림의 존재는 진화론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랬어요. 이들이 인간 세상을 지배했고 고대의 영웅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자 무적행 지옥이죠 아마 아, 여기가 타타로스 같은데요 히브리어로는그 이름이 아바도니헬라어로그 이름은 아볼루온 이더라 한데 여기 맨 끝에 보세요.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읽어 보시면 아, 아폴리온이죠. 읽어 보시죠 아폴리온. 아폴리온 그 이름이 아폴로예요. 그 헬라의 아폴로 신이 있죠. 어 그거예요 그 이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보면 타락한 천사들 이 아폴론 아폴로 무리들 같아요. 자,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어로 아폴론이라고 하죠. 아폴로를 보면, 여기 위키백과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과 예언 및 광명, 으슬, 궁술, 음악, 시를 주관하는 신이다. 로마 신화의 아폴로와 동일시된다. 제우스와 레토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며, 아르테미스와는 남매지간이다 올림포스의 12신의 두 번째 세대에 속한다 월계수와 리라, 활과 화살, 백조, 돌고래가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헌칠하고 준수한 미남으로 묘사되며 그래서 여성 및 남성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많다 또한 헤르메스가 선물로 준 리라를 잘 연주하고 활도 잘쏠줄 알았다 그래서 자 아마도 이 아폴론 일당이 그 이렇게 자기 초소를 떠나, 그, 음란한 짓을 해서, 흑암에, 이제, 무적행에, 그, 타르타로스에, 이제, 갇히게 된것 같아요. 마지막 때 그들이 올라올 겁니다. 이제, 그, 미드라시라 있는데 보면, 세미라미스나, 이런, 아사셀 일당이죠. 그렇게 해도 나오죠. 아마, 이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해서, 이렇게, 흑암에 갇혔고, 마지막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소동과 고모라, 어땠죠? 동성애가 난무했죠? 예,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받고 있고 나중에 다 썩지 아니할 육을 입고 올라, 부활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자, 우리 헬라우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우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뭐죠? 자, 에쿠신이죠? 오미크론하고 윕실론이 붙어있으면 우발음이 돼요 에쿠신, 앱, 다음에 아우톤 헬라우는 쉬워요 발음기어 그대로 면 아우톤, 바실레아 바실레이아가 뭐죠? 바실레이아가 왕국이죠. 자, 바실레아. 그건 킹이에요. 자, 톤. 자, 앙겔로스가천산인 격변화를 했어요. 앙겔론 테스. 좋습니다. 다음에, 아비스. 아비스. 영어로 에비스고 무적행이죠. 자, 그 다음에, 오노마. 시작. 오노마. 아우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저기, 에미큐론의 그게 왔죠. 자, 강한 숨소리가 왔으니까, 헤브라이스티, 헤브라이스티, 아바돈, 아바돈, 아바돈이, 이제 아바돈이죠. 카이, 카이는 그리 고죠 엔, 테, 그 다음에, 헬레니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노마. 오노마. 오노마. 자 이게 에케이죠, 에케 아폴리온. 아폴리온. 자 아폴로. 참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아폴로 뭐 계획이랄지 참참좀 희한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때 여러분 등장할 거예요 이자가.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천사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도 예를 들으셨죠.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셔야죠. 천사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라고 했더니 이 놈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타락을 해서 이제 내피림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처소, 우리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너무 잔인합니까? 네. 자예 <웃음> 너무 잔 잔인, 잔인합니까? 이게 뭐죠? 유다서 육장 절 일장 육절 칠절이에요. 예 잔인하다고 느끼십니까? <웃음> 이제 우리가 예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자, 감마가 감마 앞에 굉장히 감마나 카파나 크시나 이런 것들이 오면 응 발음이 돼요. 그래서 안겔루스 다 안겔루스 테 투스 네. 오미크론하고 윕실론이면 우 발음이 되죠. 그다음에 메다음에 네. 테레 산타스 테레 산타스 텐 그 다음에 해아우톤이죠. 자 강한 숨소리가 있으니까 해아우톤. 다음에 아르헨. 아르헨. 알라. 예. 그 다음에 하나씩. 아폴리폰타스. 좋습니다. 아폴리폰타스. 좋습니다. 토. 그 다음에 이디온. 그 다음에 오이케테리온. 오이케테리온. 그 다음에 에이스. 크리신. 좋습니다. 크리신. 메갈레스. 그 다음에 헤메라스. 헤메라스. 그 다음에 데스모이스 I D O 오이스헬러를 하시는 바람에그 다음에 휘퍼 휘퍼는 뭐 언더예요? 다음에 소폰 소폰 다음에 테테레켄 테테레켄 좋습니다 다음에 7절 호스 그 다음에 소돔마 좋습니다. 카이, 그 다음에, 고모라. 카이, 하이, 페리, 아우타스, 폴레이스, 톤, 호모이온, 트로폰, 투토이스, 액포, 자, 엑포르, 자, 엑포르, 읽어봐요, 엑포르. 자, 하면, 뉘사, 뇌사, 뉘사사이. 에미크론하고 입실론이 나오면, 위 발음이 되죠? 유 발음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엑포르, 뉘사사이. 시작. 엑포르, 뉘사사이. 좋습니다. 카이, 아펠, 푸사이 자 아펠 푸사이 오피소 그다음에 읽어 보세요. 사르코스 헤테라스 좋습니다. 예 프로케인 타이 좋습니다. 데이그마 좋습니다. 피로스 좋습니다. 아이오니우, 아이오니우 좋습니다. 디켄, 그 다음에, 자, 휘페쿠사이 좋습니다. 휘페쿠사이. 자, 잔인하지 않죠. 이제 헬라우를 보시고 이제 하는 연습을 하신대요. 자, 원어로 보면 훨씬 더 여러분 그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기 자리를 키프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이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음란 짓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또 음란 죄를 행한 거든. 마지막 때 아마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현재 거짓교사들의 모습인데요. 그, 지금 보면 1장 8절로 16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들의 특징. 꿈꾸는 사, 이 사람들 보면 중요 단어를 한번 육체, 권위, 영광, 원망, 불만, 정욕, 자랑, 이익, 아침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그러세요 마귀들한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이성한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즉 그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르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보세요. 가인의 길. 다음에,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그럼 무슨 길이죠? 멸망길이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정형,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따르면, 우리 멸망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들이 12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너희,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사랑의 잔치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상당히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물어볼게요 가인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발람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고라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믿는 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건 저한테도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여러분, 이러한 길에서 돌아, 돌아섭시다. 이러한 길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어둠, 캄캄한 어둠, 지옥이죠.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곳이 나오죠. 14절, 15절을 우리 다 함께 버전이 다르더라도 우리 다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보시면 애녹은 언제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대로 봐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대로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실 이 14절, 15절은 엔옥서를 인용하거든요. 아마, 그, 아마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거, 않은 걸 우리가 그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하는데 엔옥서는 사실 그 이집트 곱티교도나 그 에드오피아 전교회에서는 이렇게 거의 전경처럼 읽고 아마 그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많이 읽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에녹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중요한 게 에녹서를 인용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 하나님의 아담의 칠대손 에녹 엔옥. 에녹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때를 본 거예요 뭐 했을까요? 에녹은? 돌아섰겠죠. 완전히 애녹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어떠, 뭐,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죠?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라크라고 있는데요. 뭐냐면 그 뜻이 자기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동행 동행한다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회개한다고 하죠. 회개가 뭐죠? 우리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 버린 거예요. 자, 완전히 그 말로만 회개하는 게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걸 그냥 완전히 바꾸는 거고요. 자,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간다니까 핍박을 아니 받을 수가 없, 없어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인데 이 세상에 가만 놔둘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붙들린 바된 자들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가치를 두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말안 하기로 좀 합시다 서로 우리 도우면서 좀 합시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요 사실 이 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사실 아직 버리지 못한 게 많아요 버리지 못한 게 많은데 사실 목사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자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우리의 양들한테격길로가 못가게 짓는 개의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특히 목회자들에게 개인 삶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도 혼나실 거예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된 저한테도.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하고 세상에 정역 따라가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조셉, 목사 한 수를 받는 순간 너니 네 삶은 없다, 이제. <웃음> <웃음> 이제 나를 위해서 다 던져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우리 목회자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있는 그, 이곳, 현지, 잘 살죠. 우리나라보다잘 살죠. 자, 그, 단순히 왜 조셉 술을 안 마시냐고. 거기 그리스는 술잘 마셔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리엔터리든 웨스턴이든, 정말 굉장히 그, 퓨러파이드 되고, 홀리한 크리스찬들은 They do not drink alcohol.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입이 거기에 있던 그, 그 엘리트들이죠. 입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웃음> 저한테 술을 권하려 그렇게 했다가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우리 특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목회자로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를 또한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 재미 없어져요 세상적으로 할게 없어요 할게 없어. 할게 없고요 정말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에녹에녹이 엔옥. 그런 거예요 에녹이그 마지막 때를 보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에라도 아니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재림 때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바울이 삼층절을 경험하고 한대 죽음 두려워 하겠어요 자 그때부터 바울은 육신의 바울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우리 전번에 갈렙 목사님을 통해서도 전번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어떤 돈을 쫓거나 또한 유물론을 쫓는 것과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과거 7, 80년대 어 뭐 저는 90년대 대학에 대학 대학원에 있었지만 세계 3대 비동맹 이제 미국과 소련 그 냉전 틈바구니에서 존경을 받는 세계 3대 리더가 있었죠. 누구죠? 첫 번째.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있죠. 50명은 가지고 전복을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죠. 저 굉장히 존경했어요. 두 번째. 누구죠? 리비아의 카다피. 예, 나름 그 쿠데타로 전복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비명 행사 당했죠. 세 번째 누구죠? 저 굉장히 카스트로 저기 카스트로와 카다피 팬이었어요. 세 번째 김일성. 자 중국과 중공과 소련의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나름 목소리를 높였죠. 저 역시 김일성을 존경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학 때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 책을 많이 읽었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그 라틴아메리카의 어떤 혁명 사상에 많이 젖어서 피노체트가 뒤엎었지만 아옌데, 아옌데가 이제 그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해서 공산사회주의로 칠레를 만들고 있었죠.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꿈꿨어요. 사실은 그의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누구 있죠? 사실 스탈린은 별로 안좋아했지만 저는 트로츠키는 굉장히 숭상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가비지라고 해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마수에서 벗어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정말 어렸는데 제가 교회원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철학을 탐구하고 있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젖어들고 있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현대는 현대는 추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구원 받기 어려운 시대라니까요 절대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오지게 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 말을 썼을까요? 왜 추레굽 사건이 왜 나와? 이건 지금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현대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에서 인본주의적인 유물론적인 생각을 빼버려야 돼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애녹은 애녹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 사회주의 공산주의 누구 사상가 정치 리더를 존경한다 그 100%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애옥같이 된다니까요. 자, 바울같이 돼요. 아니, 엄청난 이 헤븐, 해분. 해븐해븐을 해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 그런 세상이 인본주의의 가치를 둘, 수, 둘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 칭찬하실 거예요.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저도 얼마나 얼마나 하루가 내 생각 중에 죄 가운데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성도들이꼭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강경한 발언을 사슴치 않았습니다. 뭐 쓸어버려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밀어버려야 된다, 사슴치 않았는데 그 많은 죄악들을 지었죠. 자,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사탄은 저의 가난한 유년 시절을 이용한 거예요. 그걸 타고 그 상처를 타고 와서 쓰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회방을 놓으셨죠? <웃음> 자, 그래서, 우리 동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이제 배우고자로 주셔서 그 눈물이 피눈물, 피눈물 난 기도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정말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한번 인본주의가 박히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이에요, 영.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기도합니다. 에녹과 같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받게요, 여러분.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학생들 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지도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거죠. 아멘. 네, 좋습니다.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자, 헬라어가 o hello, hello, hello, h e l l 라 hello, 어 e 어 l o hello, h e l 론 o h 이 l l o 이 e 이 l o hello, h e l 음센엘 e l l 그 다음에 l o 그, 구약의 아도나이죠. 예, 주. 그 다음에, 엔. 자, 그 다음에, 하기야스. 자, 하기오스가 무슨 뜻이죠? 거룩한, 거룩한이란 뜻이죠. 자, 자, 하기야스는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미. 미리 아신. 미리 아신. 자, 수많은 그러니까 수많은 이렇게 미리아제죠 영어로 미리아신 수많은 어떤 거룩한 무리들 중에 주께서 오신 거죠. 그걸 끌고 오신 거예요. 재림때를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우투, 아우투, 그 다음에 해볼까요? 포이, 포이에사이, 크리스틴, 카타. 판톤, 판타타 있는데 판타타 에스네하면 모든 적속에도 올이란 뜻이에요. 판타라는 게 이제 뭐예요? 큰 무리가 오셔가지고 뭐죠?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에 대해서 심판을 실행한다라는 거죠. 자 에녹이 이걸 봐버렸으니 에녹이 거룩한 삶을 안 살까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밤에 예수님과 수많은 성도의 무리에 예방을 받고 그 마지막 때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셔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세상 지식의 고상, 고상함,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garbage, rubbish. 예, 쓰레기라고 했어요. 쓰레기라고 했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 가난한 상처들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결국 뭐냐면 여기에 이용당하고 저기에 이용당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방문을 받고 거듭나서 주님을 알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들고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에녹서를 보면 재밌어요. 한글로 번역되는 것도 있고요. 자, 영어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는 제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노아와 에녹에게 임했던 목시서라는 평을 받는 단편 작품이다. 저자 불명으로 BC 12세기에 기록되었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자, 에녹서 1장을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추방되는 환란의 날 그때 에 남아있도록 정해져 있는 즉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을 축복한 에녹의말 하나님께서 보낸 의인 에녹이 눈을 크게 뜨자 하늘에 계시는 거룩한 분의 환상이 보였으므로 조하려 대하였다 중간 생략 위대한 성자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초서에 나오신다 놀랍죠? 그분은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내리시어 그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모습을 나타내신다. 모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는 온몸을 떨며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끝까지 미칠 것이다. 읽어보세요. 놀라워요. 자 에녹스 50장은 메시아의 도래인데 한번 볼까요? 하나씩 읽어보죠. 시작. 그때 성자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나 해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영예와 위험이 성자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고난의 날 죄인들에게는 불행이 닥쳐오고 의인들은 영혼의 주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다 그는 이 모양을 다른 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저지른 소행에 대해 회개하도록 만든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명예도 없다 모든 인간은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만 구원 받는다 자비로운 영혼의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아주실 것이다. 그분은 심판에 있어서 공정하시며 그분의 영광으로 일하여 불법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분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모두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후로부터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영혼의 주님을 말씀하신다. 뭐예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듯 다른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당한다니까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17절로부터 23절을 보겠는데요. 자, 마지막 때를 보면, 보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19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굉장히 요즘 교회에서 감성을 많이 자극하죠 그렇죠? 감성을 많이 자극해요 뭐라고 해요? 잘못하면 성령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자, 우리, 우리 정역대로 살기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됐죠. 이미 형성이 됐어요. 이미 형성이 됐죠. 자, 근데 이미 형성이 되는데 이미 그것을 아시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절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핑계치 못하시는 거예요 핑계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믿음 따라 사셔야 되는 거죠 자,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삼킬 자들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명심하세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했죠? 아까 읽었죠? 거룩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두 번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리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져 구원하라 여섯 번째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며 영원한 생명이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을 기다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는 그 자체도 우리가 버리고 미워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24절, 25절은 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이 유다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여러분, 정욕이 몰려올 때 항상 이걸 기억합시다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여러분 다 천국에 가셔야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천국 백성처럼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돼 있으면 천국에서 백견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핍박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런 자들이 대도, 되지 맙시다.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 죽는 게 아니에요. 칸트는 이제 영이 불살라 없어진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을 뭐라고 한 거냐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모두 성령을 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